후에 완공되는 집이 있어서 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웃음> 여기서 맥시멈 <매치범> 사이즈. <웃음> 야, 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TV의 테드 인사 안 하세요? DK입니다. 시간 라이브 방송 때한번 설명해 드린대로 도빈아 잠깐만 좀만 자 어, 설명해 드린대로 디케인의 집에 방문을 제가 급습으로 했는데요 어, 먼저 보이는게 일단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둘째입니다 맞죠? 인사 네. 한번 해 안녕. 안녕 아빠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자, 자 첫번째 이제 메, 메, 들어오자마자 메인 어항이 있는데 네.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주면서 어떤 어항으로 꾸몄는지 네.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더 잘생겼어요? <웃음> 어첫째네 네. 들어가 빨리. 이 자. 가. 잘 가. 아 일단은 저희 메인 수저고요. 어. 904560입니다. 사실은 이거와 조금 더큰 수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 신혼때부터 살던 집이거든요. 2년 후에 완공되는 집이 있어서 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 여기서 맥시멈 사이즈. 어. 904560이에요. 네. 어쨌든 60이네요. 이것도? 네. 저희 어. 다 60이에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 60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디널몇 마리 들을게요. 한 4, 50마리 들은 것같은데 200마리에요. 아 진짜? 한 200마리. 아 일단 조명이 좀 약간 색달라서 네. 예, 조명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케아 안세만 쓰다가 네. 예. 비슷하네요 일단? 네 비슷한데 다섯 발이 들었어요. 아 5와트짜리고 원래 이케아는 한 발인가? 네, 한 발이었던 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 가격은 좀더 저렴한데 예. 요거 지금 구입 루트를 다 찾고 있어요. 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네 네, 애니멀러의 DK입니다. 우선 이건 저희 메인 어항이고요. 저희 집에. 어, 사이즈는 904560. 석차 하이 사이즈입니다. 생물은 카디널 테트라가 메인이에요. 대략 2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 어, 생이새우 200마리, 프리스텔라 리드레이 10마리, 펜도코리 10마리, 시아미지 알지터 10마리,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수초랑요. 이키노드루스 아마존. 얘가 레드루미니었나 아무튼 그 두종이 있고요 여기는 미크로소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랑 마찬가지로 에퀴노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조명은 이케아의 안세는 아니고요 요거 제가 지금 찾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쪽에서 볼수 있도록 시트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요 조금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쪽에서 봐도 굉장히 예쁘게 좀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사실 양쪽 다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 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 일단 DKN의 석자 메인어왕의 모습입니다 그냥푸닥나뭐 이런 거바닥재는 산시마르 그레이 쓰고 있고요 아 그레이? 네 그레이에요 오, 네. 산시마르 그레이 아 그레이 네. 네, 카디널 이거. 말고 또어종한 번. 뭐, 프리스텔라 한 10마리 들어있는데, 로미노즈는 음. 딸려온 거고요. 아. 시아미지 아지트 5마리. 음. 그 다음에, 여기 또 생이새우. 아, 생이새우. 200마리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서 볼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백스크린 없거든요. 아, 아.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네, 네. 아, 이쪽, 이쪽에서? 양쪽에서 볼수 있게. 아, 들어올 때. 아. 그래서 숨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 네, 이렇게 파티션을 해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이 뒤에서 아 봐도 예쁘죠. 그러니까 양쪽 구상을 다 보고 생각을 이라 예, 예쁩니다. 아침대는 주문 제작인가요? 아침대는 이거 옛날에 산 그... 건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죠이 안에 뭐 수납할 수 있는 거. 오! 맞아 아, 뭐... 맞... 수납할 수 있는 곳인데 네. 절대 무생할 아, 는열심니다그 그러니까 수납할 수 있는 건 맞죠? 네. 네, 네 여기 안 돼요. 니다 엔젤 PC 왕이에요. 그래서 장조림 유목을 썼고, 네. 장조림 유목이랑 그냥 오석을 좀 깔아놨고요. 아. 그 피나티피다, 그다음에 미크로사지 마찬가지로. 네, 여기 이렇게 네 저희 네. 그 스트리밍한 것들 네. 어때요? 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아. 서브왕이죠. 45큐브, 하이, 45하이 수조예요 네, 유목은 장조림 유목을 사용했고요. 어항, 높이, 어항 높이가 60인데, 한 90cm까지 유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길, 길어요. 네, 장조림 유목에 피나티피다랑 미크로 마찬가지로 미크로 소림이 있고요. 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 수조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한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조도 시트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 생물은 엔젤이 위주고요. 알비노 단텀 엔젤 열 마리랑 삼색 엔젤 그리고 일반 제볼 엔젤인가요? 실버 엔젤 이 친구도 이렇게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아리는우파로파한 쌍도 있는데요 네, 예전에 있던 그 친구들인데 아직도 굉장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혼이에요! 여기 네. 혼이 있어요 혼이랑 플래코들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구나 일부러 그래서 저 유목을 선택한 아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 머리는 빵빵하네요 네 빵빵해요 네. 잘 잘하고 있네요. 네, 잘 잘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백스크린이 네. 그 3D 백스크린이라서 네. 네. 좀 저런 저런 맛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자갈 같은 게 깔려 있네요. 에그스톤 소자예요. 에그스톤.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아 이마트에서? 네. 이마트에서 사는 보네 <웃음> 이마트에 그 화분 파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런데 샀어요. 아, 오 알겠습니다. 네. 플라본 수전대요. 50 하이큐브고요. 50 50의 높이만 5 50 0고 조명은 아까 메인이랑 똑같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지금 네이처팜 와이드 샌들을 깔았구요 슈다 칸티코트 플래코 세종 타이타닉 144그 다음에 머스탱 이렇게 있구요 메인 오종은요놈 플라워곤 입니다 그리고 백스크린은 입체 백스크린으로 이렇게 나무 모양이 나는 나무 뿌리 모양이 나는 백스크린이죠 이렇게 어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밥잘 먹죠? 더잘 먹어요, 엄청 치하고토 코닉 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라고 그러는데? 토치하고, 토하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토치하고, 토 자, 어항 세개가 상당히 예쁘고, 뭐, 깨끗한 걸 유지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 t v 의헤드되겠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